아이 그립감 아 미치겠다 웜 그레이예요 여기 옆에가 아, 그래서 너무 예쁘다 얘가 11 프로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립감이 얘는 진짜 좀버거한 느낌인데 확실히 미니가 진짜 딱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가 많이 튀어나왔다는 건 진짜구나 여기 걸어간다고 치면 여기는 약간 발끝만 걸릴 것 같은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그냥 툭 그냥 넘어질 것 같은 느낌? 거의 계단 수준 7시간, 뭐야? 아, 다시 언제 갈거걸 소항. 수염이스케도 나왔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네팔 현지 같은 느낌이래. 어, 열었다. 맛이야. 베트남 커피 전문점. 오, 예쁘다. 이거야, 내가 말한 게반짱전 블랙 하나, 연유 하나 시킬까? 와, 진짜 진하다. 커피 맛있어 생각보다. 네신난데 부러워 대남에서 먹었던 바로 그 음식 신기하게 생겼지? 음. 맛있네 이거 음. 맨텐초 괜찮아요? 네? 맨텐초 어. 괜찮아요? 어떤거야? 이거야? 네. 아괜찮 <웃음> 원래는 한국사람 생에서 맛은 좀 변하는데 완전 베트남 맛으로 어. 재러가 같이 왔어요 어.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이렇게 좀 골라서 먹으면 괜찮아. 옆했는데 뭐 지퍼인 거 알고 먹으니까 안, 괜찮아. 우와, 너무 예쁘다 저기 뷰 완전 좋아보이는데? 여기 TV에도 나왔었나봐 나 아, 진짜 간다